세이브 더 칠드런과 지역아동센터 이야기 모든 아동은 안전한 곳에서 생존할 권리, 위협에서 보호받을 권리, 건강하게 발달할 권리, 자기를 둘러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10년부터 국내 아동이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동통합지원사업, 체인지 더 퓨처, 농어촌 지역 아동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농어촌 아동 지원 농어촌 지역 아동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체육활동을 증진하는 농어촌 아동 건강 지원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동이 참여할 권리를 위한 지역 아동센터 발달 참여 지원까지 세이브 더 칠드러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의 목소리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체인지 더 퓨처 캠페인을 2010년 시작했습니다. 아동, 가족, 기관을 통한 통합 지원을 통해 전국 79개소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왔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농어촌 아동도 방과 후에 안전하게 놀수 있는 공간을 아동, 지자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두 모아 함께 만들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9곳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공간은 농어촌 아동의 방임을 방지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은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짓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아동 전용 공간을 거점으로 아동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모든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농어촌 아동건강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4년 동안 62개 지역아동센터 2 6 6명의 아동에게 영양제와 영양간식, 영양교육과 체육교육,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성장에 필요한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동시에 다양한 신체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생존하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받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알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아동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은 아동이 직접 의견을 내고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참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Save the Children은 아동참여에 대한 현장 매뉴얼인 아동참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이 기준에서 출발해 지역아동센터를 기반으로 수준 높은 아동참여권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지역아동센터 발달참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3 1개소 지역아동센터 1 6 8명의 아동이 아동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수행하는 아동참여 활동을 합니다. 아동들은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해결하고 싶은 안건을 말하고 아동끼리 회의하여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협력기관이 아동기본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매뉴얼과 사업설명회 아동관리교육과 아동참여권교육 사업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세이브 더칠드런은 이런 과정을 통해 아동참여 활동을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지자체,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등 아동복지 현장에 다방면으로 적용하여 아동참여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참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성인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이브 더 t 드 e c 이 함께하겠습니다.